좀쁜니 네, 반지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여기 근처에 반지 예쁜게 많다고 해서 좀 왔어요 음, 파악나 가 다낭 가가 여기가 뜻인가 다낭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는걸로 봐서는 뭔가 열차가 금방 지나갔나봐 지금이 대시데 3시간 기다려야 되네. 3시간 아까 낮에 봤을때랑 다르네 짜잔 다낭 스테이션 저기 차인가? 저기 뭔가 기차가 도착해 있네? 어, 여기가 이제 그 배드석인가 보네.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2시간? 지금 9시 3시간 정도. 이제 거의 도착했어, 요. 짠! 이게 바로 후에요. 일단 저는 그랩을 타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도 만나야겠다 되 잘잤리건뭐 생겼어? 달리건 생겼어? 이뻐 찍지 마. 그러면 여기까지 버그 <웃음> 가도 후에 안 가도 후에, <웃음> 이 후에라는 곳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도 후에 안 가도 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게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건 살수 있는 것도 많고 식당도 많고 클럽 같은 것도 있고 오늘어로봐 걸어왔어 너무 고마워 다음에 오지마 <웃음> 이거 꺼지기 전에 하고싶은 말좀 해봐 뭐? 꺼지기 전에 하고싶은 말 우리 리 예쁘다고 말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리가 자꾸 카메라 안 찍고 싶어해요 너 오늘 진짜 샤워도 안했고 너메이도 안했고 그럼 머리카락 진짜 더러워요 구독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댓글만 좀 달아주세요 댓글 맞아. <목소리> 오빠가 웨스턴 스타일이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 근데 그 보니까 이 배낭 여행 하는 사람 되게 많네요. 한국 웨스턴 피부 더편 호얀, 호얀. 아 호얀 호얀 맞아. 나 다른 해 코리안 스타일, 릴스 <웃음> <노우와키>. <웃음> 아니 뭐좀 카페 가서 뭐좀 먹으만 사려고 했는데 음악도 너무 크고 비도 와서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 중이에요. 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없어? 카페 이제 별로 없어. 마 같이 들어오시나? 집으로 와 들어 안돼잘줄 거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근데 힘들지? <웃음> 여기가 뷰 진짜 좋아요 보실래요? 그런다 응, 응. 빨리 자고 싶어. 그러니까 힘들어? 오빠 옆에 있어 힘들어? 어, 오빠 옆에 있어. 더 힘들어. <웃음> <웃음> 그냥 집에 있어. 잘 자. 왜 여기 왔어? 우리 보고 싶어서 왔지. 오빠가? 이 <웃음> <웃음> 뭔지 알지? <웃음> 야. <웃음> 뭐? 무슨 음, <뭔> 소리야? <웃음> What you want? <웃음> <저, 오빠가 선물 웃음> 지 <가봤지. 웃음> 야, 오빠가 을주라고 여기까지 왔어. <웃음> <웃음> 두개 자. <웃음> 하나는 <웃음> 반지. 가 들었는데 하나는 반지가 안 들어. 이거 하나 을할 그니까? 진짜 안 이것도 해. <웃음> 아 그래. 아이고 도이다 챙겨 봐. 이걸래? 안, 바... 안 바꿔줘 응. 하나는 못 바꿔고 하나는 네거야아네 <웃음> 그게 네거야한번더키우 응. 응. 싫어 진짜 알았어 응. 좋아 지 안 힘들지? <웃음> <목소리> 아, 왜 <그래>? 오 오케이. <웃음> 가봐. 고마워. 응. 네가 이제 한국 갈 거니까. 아, 너무 좋아. <웃음> 이 <이제> 시간도 없어. 아 <웃음> 이렇게 뾰 <뷰> 없어. <웃음> 야! 자, 흔들봐. 흔들봐, 흔들봐, 흔들봐. 흔들봐. 아,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빵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뭔데 이거? <웃음> <웃음> 야. Do <웃음> <웃음> you w a n n a play the g a e n o <웃음> 이거가 그 샵에 있는 아줌마가 이거 빨간색 여자 더 좋아. 그래서, 아, 아니야. 너, 나. 이거 더 좋아. 어, 나도 블랙도 좋아. I you and me the 도 좋아. 하지만 네가 한국 가기 마지막 준비 이뻐. 그냥, 그냥 우리 엄마 만나면, 냥 <웃음> a l k t o <much>, <웃음> I'm your f a m i 동생도, 우리, 리 우리, 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도 우리, 우리, 리우